곳간에 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꿈. 많은 재물로서 가문을 빛내게 된다. 태몽일 경우 여자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 익은 밤을 따 먹는 꿈. 누군가와 작은 일로 시비를 벌이거나 뜬 소문에 휘말리게 된다. 다람쥐가 밤나무에 올라가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사업성과가 대단히 양호하게 된다. 재물, 승진 등의 길조이다. 떨어진 밤알을 여러 개 먹거나 주머니에 넣는 꿈. 다른 사람과 사소한 일로 다툰다. 떨어진 밤을 집어드는 꿈. 아들을 낳음. 똘똘한 알밤을 주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퇴몽으로 부인과 새댁은임신을 하여 똘똘하고 영특한 옥동자를낳는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푸짐한 선물이 들어온다. 행재 행운이 온다. 밤껍질을 까는 꿈. 가족과 헤어지게 된다는 예시이다. 멀리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못 보게 될 수도 있고 더욱 안 좋은 경우에는 위절이나 이혼으로 갈라서거나 사변할 수도 있다. 밤 먹는 꿈 인생의 전환점이 될 행운의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밤껍질을 까서 밤을 가지는 꿈 밤껍데기를 까서 밤을 가지는 꿈은 노력한 일의 결과가 좋음을 나타낸다. 즉 입학시험을 치르거나 계약, 입사시험 등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밤꽃이 피거나 새순이 도단한 꿈 일의 성과나 기초작업에서 경사가 있다. 밤꽃이 활짝 피어 꼭 봉산을 이룬 꿈. 부동산, 생산, 농수산업, 식품가공업, 유통업, 무역업 등에 투자한 것이 사업성과가 좋고 날로 번창하여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을 점유 확보한다. 밤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밤알을 손으로 받는 꿈. 수주, 관급, 도급, 경매물 등에 입찰을 하면 손쉽게 낙찰권을 손에 거머쥔다. 밤나무 위로 올라가 밤송이를 따는 꿈. 입하, 승진, 합격. 당선 자격 취득 등이 있고 소화성 취하게 된다. 은행,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 임신, 행제, 재물, 돈, 수입, 물품, 상거래 등이 있다. 밤나무에 오르는 꿈. 승진, 승급 등의 기쁨을 누릴 징조이다 밤송이가 노랗게 벌어진 것을 본 꿈. 머지않아 사업이 번성하고 혼담이 이루어지며 큰 행운이 다가올 좋은 징조 밤송이를 많이 까는 꿈. 기존 상품은 중단하고 신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만들어 시장에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게 된다. 일거리, 상거래, 생산성 효과 등으로 앞날의 발전을 가져다 준다. 밤송이를 주었더니 빈 껍질만 있는 꿈 밤송이를 주었더니 빈 껍질만 있는 꿈은 식구 중한 사람이 제법 먼 여행을 떠나거나 한동안 떨어져 지낼 것을 암시한다. 밤하를 벅찰 정도로 많이 가져온 꿈부귀영화를 누릴 자손을 얻을 태몽 밤알을 운반하기 벅찰 정도로 많이 가져온 꿈. 태몽일 경우, 태아가 장차 귀하게 될 것이며, 일반적인 꿈에 있어서는 자본금이 생긴다. 밤알이 광에 가득 차는 꿈. 야가 태어날 수 있으며, 재물로써 집안을 빛내게 될 것이다. 밤을 까는 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서이동, 전직, 유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간 밤을 먹게 되면 건강운이 상승하게 되는 운이지요. 밤을 먹거나 따는 꿈. 밤을 먹는 꿈은 친한 사람이나 가족과의 이별을 암시한다. 혹은 해외여행, 원거리 여행을 떠날 조짐이다. 밤을 죽거나 먹는 꿈. 자식을 잉태하거나 이별을 할 징조의 꿈. 밤을 죽는 꿈. 퇴몽으로 부인과 새댁은임신을 하여 똘똘하고 영특한 옥동자를 낳는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푸짐한 선물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이 온다. 밤을 하나 골라 가지는 꿈. 아들을 낳을 태몽 밤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꿈. 아름다운 딸이 태어날 태몽이거나 많은 재물이 생김 상대밤의 밭에 붙었던 불이 자기 집으로 옮겨 붙는 꿈 상대밤의 밭에 붙었던 불이 자기 집으로 옮겨 붙는 꿈은 남의 권리나 재산 등을 이전하여 큰 부자가 된다 선산의 밤나무가 푸르게 보이는 꿈 조상, 부모, 직장 상관, 윗사람 등의 큰 은덕으로 정신과 물질적으로 도움을 톡톡히 받는다 수많은 밤송이를 깐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을 자신이 해내어 명예를 얻거나 그로 인한 재물을 얻게 된 알밤을 먹고 황금똥을 싸는 꿈 생산, 무역, 유통 서비스, 건강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발전, 발명, 생산효과 등이 있다. 알밤을 죽는 꿈 태몽이면 주로 아들을 낳는다. 아니면 실속 있는 사업을 벌여 재물이 생긴다. 작품이나 연구 연구가 좋을 수도 있다. 알밤을 호주머니에 가득 채워넣는 꿈.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고 일의 능률이 향상된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알밤을 얻으면 장차 부귀 영화를 누릴 인물을 낳게 될 태몽이다. 알밤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꿈. 귀엽고 예쁜 딸이 태어날 암시다. 일반적인 꿈이라면 많은 재물이 생긴다. 앞치마에 알밤을 담는 꿈. 새댁이나 부인은 임신을 하여 똘똘한 옥동자를 낳는다. 재물, 식복이 생긴다. 양쪽 호주머니에 밤을 가득 주워 담는 꿈 학생은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꿈이다 정신없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을 걸어 다니며 알밤을 줍는 꿈 뒤늦게 실속 있는 활동을 펼치는 딸의 태몽으로 한 모양처럼 가정 살림도 알뜰하게 꾸리고 사회생활도 병행할 징조 죽은 아내나 남편 혹은 애인과 하룻밤을 지내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좋고 나쁜 일을 막론하고 어떤 우연한 일을 만나게 된다 예를 든다면 행제를 만날 수도 있다 토실토실한 알밤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온 꿈 구인은 임신을 하여 똘똘하고 잘생긴 옥동자를 낳을 것이며 자신에게 돈과 재물이 생기고 선물이나 뜻밖의 행운이 들어오게 됨 학생이 주머니 양쪽에 밤을 가득 주어 담는 꿈 대학시험에 합격하는 길몽이다 호주머니에 알밤을 넘치도록 주어 담는 꿈 입시, 고시, 입사시험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다음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